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칵테일 음료라고 불리는 블루 하와이와 샤인 온더 비치를 섞어서 마셔볼 건데요. 원샷 해보겠습니다. 착!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오렌지와 복숭아 맛, 파인애플 맛, 체리맛 모든 맛이 섞여진 그 맛이 정말 칵테일을 마신 것처럼 완전 맛있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